FAQ 콘텐츠, 사업자 등록의 순서와 방법 2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 법인 설립 진행 업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등록 면허세 신고 및 납부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상호명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법인 등록 면허세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텍스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위텍스의 신고 납부 화면이 뜹니다. 신고 정보를 확인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화면과 같이 연계 오류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법인 설립 시스템 상담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신고 내역이 나오고, 인터넷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 사유와 감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감면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때, 법인 설립 시스템과 데이터 연동이 되니 위텍스에서 따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고내역의 전자납부 번호를 가지고 납부를 진행해 주세요. 이제 인터넷 납부 버튼을 누르고 감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감면 신청에 대해서 해당 시공고 담당자가 확인하여 5일 내에 승인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위해 등기 수수료 납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호명을 클릭합니다. 수수료 결제 정보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럼 법원 설립 등기 수수료 결제 정보를 제출한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창으로 연결됩니다. 대표자가 회원가입을 진행하며, 만약 공동대표인 경우 모든 대표이사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였다면 사용자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한후하단의 법인 등기 온라인 사용자 등록을 클릭하여 사용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법인 등기 온라인 사용자 등록을 할 때에 공인인증서는 법인 시스템에 등록한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것을 선택해 주시고, 사용자 등록번호는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실 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탈퇴 후 재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으로 돌아와 수수료 결제 정보를 제출하고 난뒤 법인 설립 진행 업무 페이지를 통해 수수료 납부를 진행합니다. 수수료 납부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상호명을 클릭하고 하단의 수수료 결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 로그인 창이 새 창으로 나타납니다.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재택 창업 시스템 사용자 메뉴 페이지로 이동하고 화면 중앙에 수수료 결제대기 탭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결제 방법을 선택한 후 납부를 진행합니다. 등기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정상 결제 완료 창이 뜹니다.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참고로 납부한 내역은 재택창업 시스템 사용자 메뉴에서 수수료 결제 내역 보기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면 14일 내에 등기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14일 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등기 수수료는 자동으로 환불 처리가 되어 다시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니 유의해 주세요.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면 법인 설립 진행 업무에서 수수료 결제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확인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등기 수수료 납부 단계를 완료합니다. 만약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법인 설립 시스템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설립 등기 신청서 제출을 위해 상호명을 클릭합니다. 네. 등기 신청서 조회 및 전자서명을 클릭한 다음 맨 하단에 전자서명을 하고 사용자 등록번호 입력, 대법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네.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신청서류 검토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볼까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상호명을 클릭합니다. 제출을 클릭하면 사업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대해 국세청에서 보정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보정 내역 조치 후 문제가 없으면 신청서 보정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에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호명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사업장 설립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항목을 작성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4대 보험 각 공단에서 4대 보험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민원 처리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민원 처리 현황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신고 후더 이상 진행할 부분이 없으시면 하단의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법인 설립 단계를 완료합니다.